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채비는 알라바마리그입니다. 알라바마리그라고도 하고, 엄브렐라, 우산살을 펼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브렐라리그라고도 하는 네, 이제 많이 알려진 채비죠. 이 와이어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적게는 3개, 또 많게는 한 5개, 6개까지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트 필시 무리가 이렇게 뭉쳐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서 데스를 자극하는 그런 채비이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는 이제 몇 년이 지났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이 블레이드가 달려있어요 스피너베이트 처럼 네, 이게 스피을 하죠 물속에 들어가면 돌고 또 뒤에 쉐드 타입의 작은 미노우 타입의 작은 엄을 달아서 베이트피쉬가 뭉쳐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채비이고 요 블레이드는 또 수중에 파장이나 또는 이 빛의 파장으로 배스들의 시선을 더 끌어주고 더 많은 베이트피쉬가 몰려다니는 것을 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입니다. 자, 스피너베이트나 채터베이트 그런 채비와 운영법이 똑같아요. 던지고 리를 일정 속도로 감아주거나 또는 천천히 감다가 빠르게 감다가 또 다시 천천히 감아주는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한다거나 해서 배스들을 유혹하는 방법이고 캐스팅한 후에 그 수심대에 맞춰서 천천히 릴링만 해주면 되는 어, 되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표층 쪽에 베스들이 피딩을 하고 있다면 캐스팅하고 가라앉자마자 바로 릴링을 해주면 되고 중층쯤에 베스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어느 정도 가라앉힌 후에 릴링을 해주면 되고요. 알라바마리그는 뭐 수중 나무나 또는 풀 위드라 그러죠. 그풀 물풀이나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쓰는 걸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제품도 좋아졌지만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경쟁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채비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채비도 그렇지만 다른 뭐 지그헤드도 여기 보시면 암이 다섯 개에요 그러면은 지그헤드도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소프트베이트도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밑걸림으로 채비를 어 손질하게 을 되면 되게 아깝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석축 근처나 아니면 장애물 그 근처를 스쳐오되 너무 장애물을 가까이 붙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채비입니다. 알라바마리그는 이런 타입이 있고 또 아예 블레이드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블레이드가 없는 타입보다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빛도 어느 정도 반사를 해주고 수중에 파장도 어느 정도 일으키고 또 베스들의 이목을 더끌수 있는 블레이드가 달린 알라바마리그를 더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있어요. 이거 뭐 너무 많죠? 블레이드가 하나 둘셋넷총1 2 개가 달려있고 네이것도 암은 다섯 개네요 다섯 개가 달려있고 자 설명을 하면 요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스프렌베이트랑 똑같고 이제 뭐 머리 부분이라는 뜻이고 요게 색깔은 여러가지예요 요런 색도 있고 뭐 색깔은 도색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런 형광색도 있고 뭐 옐로우 색깔 또 블루색 뭐 이런 색상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라바마리그는 이 헤드의 색상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때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죠. 알라바마리그는 이 강선이 다른 스피너베이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1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예. 마무리가 마감이 잘 되어 있죠. 절대 털리지 않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요, 여기다 라인을 걸고 큰 베스가 물면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확 빠져버리거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여지껏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여기 이제 스냅부 스냅부이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나오는 제품들은 지그헤드의 무게를 다르게 해줬어야 됐어요. 이 아래쪽에 가는 지그헤드 좀 무겁게 해주고 나머지 옆이나 위에 있는 지그들은 가볍게 해줘서 무게중심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특히 이렇게 블레이드가 달린 거는 이게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지그들을달때다 똑같은 무게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지그이드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걸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쓰는 게 16분의 1온스 지그들드를 쓰고 있습니다 16분의 1온스 해서 이제 여기 한 2그램 정도 되고 이 다섯 개 합하면 한 10g 정도 되죠. 10g 조금 안 되는데 그리고 요거의 무게도 있고 또 소프트 베이트도 들어가니까 또 소프트 베이트의 무게도 어느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 무게는 이왕이면 한 16분의 1온스 더 가볍게도 되지만 더 가볍게 하면은 네이 후계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또 그것도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6분의 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리그에 쓰이는 웜은 이런 물고기 모양의 웜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없는 것도 쓰지만 꼬리가 있는 게 이게 들어가서 물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물살만 받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꼬리가 액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꼬리가 이렇게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꼬리가 있는 이렇게 작은 쉐드 타입의 웜을 쓰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지그에 대해 웜 세팅을 할 때는 요거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뒤집히면 좀 곤란하니까 그거를 잘그 방향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 중앙으로 이렇게 꽂아서 밀어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이게 바늘이 한 이쯤 있어요. 이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바늘하고 어느정도 맞춰졌죠 이쉐드웜 같은 경우는 여기 등에 파여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훅 세팅을 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훅 세팅이 쉽습니다 끝까지 밀어넣으면 자 이렇게 하나가 세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에드의웜 세팅을 맞췄구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돌의 부분에 이 스냅 부분에 지결만 해주면 지요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흐린 물에서는 이 은색상 웜들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어필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빛을 좀 반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좀 맑은 물에서는 브라운 색상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티테일 스몰 쉐드 웜을 달아줌으로 해서 알라바마리그가 일단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라바마리그는 적어도 한 12파운드 이상의 라인에 체결해서 쓰는게 좋아요 12파운드면은 호스로 따지면 3호, 3호줄 이상의 좀 두꺼운 줄에다가 사용을 해야 이 무게가 조금 나가요 이게 무게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 얼마나 나가는지 알라바마리그랑 저웜 그리고 지그헤드 다 포함해서 36g이 나가네요 36g이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장비는 미디어 매비 액션 이상의 강도를 지닌 로드 그리고 12파운드 이상의 두께를 가진 라인을 사용을 해서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오산살처럼 펼쳐보겠습니다 알라바마리그를 제가 펼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이기 쉽게 이렇게 넓게 펼쳤는데 이렇게 넓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좁혀서 좁혀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착수가 돼서 액션을 주면 이렇게 딸려오겠죠 계속 딸려오고 앞에 블레이드 때문에 물고기가 더 많아 보이고 좋습니다 이 티테일 이 섀도웜을 이용을 하면 더 효과가 좋고 더효과가 좋아진다는 점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알라바마리그로 저는 처음으로 한 번에 두 마리도 잡아봤어요 작은 배스였지만두 마리가 입질을 해서 두 마리가 딸려오더라고요두 마리가 오기도 하고 연타로 잡아보기도 하고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채비입니다자 이렇게 알라바마리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라바마리그로 베스를 잡는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찍힌 것도 있고 못 찍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영상 몇 개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바마리그는 세팅이 어렵진 않지만 이게 번거롭죠 손이 많이 가는 채비이기 때문에 출조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하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두고 출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은 낚시 하실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